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그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근막이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근막이완 운동에 대해서 근막에 대해서 잘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막이완 운동이 중요한 이유와 그걸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근육 연구를 많이 하다가 실제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기능을 하는데 근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운동이나 어떤 휘트니스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근막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마이오파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하얀 막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은 신경이나 혈관에도 근막이 덮여져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근막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 근물막. 거미주처럼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 긴장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근육마다 어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막이 없으면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육의 긴장도는 근막의 이제 톤이 높다, 긴장도가 높다라고 표현했을 때 근육이 과 긴장되고 딱딱하게 굳고 어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근육의 톤이 낮다라는 거는 근육이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어 없어서 늘어지게 되는 현상. 근막은 근막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근막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관절을 막 자연스럽게 쓰고 동시에 이렇게 쓰고 하는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인체는 사실 500개가 넘는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근막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인체 의 근육이 하나라고도 어, 보거든요. 근막을 싸고 있는 하나의 근육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커넥션 되면서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게 움직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굳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근막이 서로 늘러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글루하라고 하는데 글루건 아시죠? 그래서 그 본드 같은 걸 이렇게 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공예품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걔네가 글루화되면 근육이 분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떡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여요. 근육이 근막에 쌓여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건데 걔네가 붙어버리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얘가 움직일 때도 얘 같이 움직이고 얘가 움직일 때도 얘가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분리도 안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통에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음 이제 근막이완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마사지나 사실은 이완 온도 릴리즈라고 그래서 이완은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적 접근을 하실 때는 마사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근막 마사지는 사실은 피부 마사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피부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층을 이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어떤 이완을 하면 효과가 보실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피부 조직이 붓기만 하고 실제로 근막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피부보다 조금 더 깊숙한 근막까지 도달해서 깊숙한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데 천천히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막동통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단순히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그 근육만 통증 이 있고 아픈 게 아니고 사실 그 통증이 방사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연관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아리 근육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종 동아리 근육만 아프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나 강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접근하는 거는 사실 1차원적인 치료예요 근육이 오랫동안 이제 구축되고 딱딱해지면 대사산물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게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돼 가지고 혈관 주변이 압박이 되고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혈류가 감소한다는 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근육의 질도 떨어지고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무기력증이나 이제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근육이. 그래서 근육을 풀 때는 근막기완을할 때는 아무데나 그냥 그 근육을 무조건 마사지를 하는 거 이완을 해줄 릴리즈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근육의 앞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압통점을잘 잡아서 근육 이완을 해주면 굳었던 근막이 이제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의 질도 좋게 해주고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막 이완을 해주면 움직이지 못했던 관절이나 어떤 근육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할때 불필요한 힘을 들여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을 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고 네, 부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거지로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거지로 쓰이는 근육이 보상근육이에요 그래서 보상근육을 쓰면서 움직이게 되면 은 당연히 자기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막 이완을 해주면 근육의 근막이 사실은 일정하게 이렇게 톤이 유지가 되면 근육 전체가 균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같은 근육이라도 일정 섬유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원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두명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여덟 명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명이 나중에 탈이 나겠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근육도 근육이 하나의 이름으로 된 근육만 예를 들어서 승모근. 승모근인데 승모근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섬유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섬유가 이제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안쓰여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근육의 질 퀄리티가 회복이 되고 운동 가동 범위를 확보 시켜주고 균형 있는 근육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을 하기 앞서서 선행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금방 마사지를 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스트레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껌을 씻다가 뱉어서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의 껌 부분만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난 쪽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은 몸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근막 마사지를 해주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 보다 많은 섬유의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때 유달리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줄게 됩니다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게 돼요 이렇게 좋은 근막 마사지를 대충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냥 비비고 문질른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압동점을 정확하게 하고 충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강도로 하셔야지 효과가 조금 더잘 어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굳어서 딱딱해진 어떤 근막이 녹아가지고 활성화가 되기까지 어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반복해서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완된 상태에서는 어 자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적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근막 마사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아파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하다 보면 시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은 근막이완을 해도 처음처럼 아프지도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가 돼요. 어느 정도 이완된 상태에서는 얘가 자세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육이 늘어지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만, 나중에는 근막이완만 해서는 좋은 자세나 좋은 기능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이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동량을 따졌을 때 처음에 근막이완 운동을 한 50% 정도 하고요. 스트레칭을 한 3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을 한 15%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의 양이 처음엔 좀 작아요. 그러다가 근막이완이나 스트레칭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근력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운동을 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 위주의 어떤 운동들을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근막 이완 운동부터 열심히 정성들여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근막이완 운동은 통증만 사실 잡히는 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운동 성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어떤 챌린지한 어떤 동작이나 힘든 동작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쓰는 성취도가 100% 발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부작용을 근막이완을 해주면 다음에 운동을 할때좀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초반에도 해줘야 되지만 운동 근력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막이완 운동을 해주면 다음에 그런 근력운동을 해줄 때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근막 이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MFR 롤핑이라고 해가지고. 투기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근육을 정확하게 촉지해 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할 수가 있어요 턱관절이 안 좋거나 이제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입안으로도 손을 넣어 가지고 다 근막 이 안쪽을 다 근막 이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승모근이나 뭐 이런 부분만 지금 늘리, 늘리고 이제 운동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목 안쪽에 있는 옆에 이 안쪽에 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하실 수 있고요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회음부 안쪽으로 어, 이쪽 골반 이제 깊숙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골반 이완이 할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제대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1대1로만 사실 가능하고 몸에 어떤 깊숙한 부분까지 도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사실 테크닉이 되게 좋아야지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조금 비쌀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배워 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이 불편하고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회원분들한테 많이 적용해 가지고 했었어요 진짜 진짜 효과가 좋고 사실은 치료사나 강사한테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손이나 자세가 좀 많이 망가져요 근육을 직접 촉제하고 만져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근육을 치료할 줄 알면 근육이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뭔가를 배우시면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글라스톤 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손을 대신 해 가지고 근막을 이완해 주는 어떤 도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쉽게 혼자서 셀프로 할수 있는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할수 있는 이런 소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이용하면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유행이 되기 전부터 손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깊숙히 중요한 근육들을 풀수 있을까 공부나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운동을 한다고 결심했을 때 무턱대고 근력운동부터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에 있는 나쁜 습관부터 조금씩 고쳐가지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근막이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요. 근막이한 운동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통증 케어는 여기까지. 안녕!